맞다. 이거 원래 안 맞던 옷이에요. 제 브이로그에서 처음 뭘, 처음 입는 옷인데? 좋아. <웃음> 예. 자, 오늘부터 야채탕을 해 먹을 겁니다. 사실 야채탕인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자 어제 준비해 놓은 거 이렇게 재료들 해가지고 제일 밑에 콩나물 100g 그리고 부추 100g 그리고 미나리 100g 아 미나리 50g 정도 더아 100g이 맞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했으니까 그리고 헤헤 <웃음> 맛있겠다 이거 한 끼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세 번에 나눠 먹을 거고요 그리고 반찬 만들어 놓은 것들 이네개다이 계란찜까지 이렇게 다섯 개다 제가 만들게 뜨거워 만큼만 같이 먹어보는 걸로 <목소리> <목소리> 저 역시 제가 만들어서 그 맛이네요. 열심히 제목 작업 중입니다. 자, 오늘 점심입니다. 야채탕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아, 어, 방금 만든 우엉조림이랑 오뎅볶음 이렇게 해서 시금치랑 에, 메추리알 장조림 아, 사실 다이어트는 먹는게 음, 절 70%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모르겠네요 과연 아, 이렇게 먹는게 맞는가? 사실 이렇게 먹어도 칼로리 자체는 네, 나름 이제 칼로리 계산해서 하면서 먹거든요 그램도 돼요, 맨날. 얘는 지금 시금치는 50g 넣었고, 우엉조림 30, 이거 오뎅 50, 얘는 100.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겠어. 다 먹고 이제 골프장에 채 갖다 놓으러 가는 요 힘들어. <웃음> <좀> 하고... 아, 다이소 종이봉으로 볶였네요. 다이소 자, 오늘도 맛있는 저녁을 먹어봅시다. 다이소에서 새로운 그릇을 사왔습니다. 저희 굉장히 국 먹는 느낌, 아, 좋아요. 안경을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이걸 쓰고, 이거 이제 오늘 아까 그 다이소 갔다 오면서, 얘를 조수를 그, 좀 낮췄어요 <웃음> 진짜 이게 맞나? <웃음> all... 아뭐자 편집 좀 하고 네, 게임 한번 하고 놀라고자 아, 2일차입니다 조금 늦잠 잤네요 간단하게아침겸겨우메이오트 바리스타용이긴 하지만 한잔 마시면서 영상 작업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입니다. 푸짐하죠? 좋아, 좋아. 양배추 쌈 하나 넣고. 음. 이게 반씩 쪼개고 하니까 다 터지는 것 같아요. 조금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콩콩나물. 그리고 이쪽은 미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추도 있는데 저확하게는 이게 제 점심입니다 <웃음> 고민이네요 또뭘 넣어 먹을지 <웃음> 자 영상 작업좀 하고 이제 엄마 절에 잠깐 한다고 해고절문서 드리고 깜짝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자 오늘 저녁입니다. 한마디. 마찬가지로 야채탕 그리고 반찬들 좋아요. 자녁먹고좀 쉬다가 이제 산책하러 가고시다 다녀왔습니다. 한시간 네. 40분 정도 7 k 로 걸었네요. 야채탕 3일차입니다. 음. 어우 곤해자 오늘 아침입니다. 역시나 야채탕. 또 각종 반찬들 시금치는 다 먹었어요 쪼땡기 음, 빨리 처리하도록 하다그 전에 영상작업합시다 오늘 중으로 자막작업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점심입니다 네, 반찬에 이제 드디어 김치가 좀 살짝 알맞게 익은 것 같아요 김치전자 오뎅은 마지막 얘는 오늘 저녁만 먹으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에 네, 새로 끓였습니다 좋아요 다다 아, 나머지는 또 쟁여놓고 오늘 저녁이랑 아, 내일 아침까지 진짜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남은거봐 생책 중입니다 네맞습니다자 만복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메추리알 멸치볶음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 사막 맞네요. 이제 위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어서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한일입니다더 음, 자극적인 거 먹고 싶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늘상 똑같은 밥이네요. 밥을 질리기 시작해요. 사실 며칠 안 먹었는데 죽보다 더뭐 빨리 질려요. 야채를 제가 싫어하나봐요. 생각보다잘 먹는데 야채를. 자지 먹고 영상 마무리 해봅시다. 이 집을 단식한 거, 텀블러 받은 거 이걸로 커피 하나 타서 작업을 마무리해봅시다. 네, 아, 오늘 점심입니다. 네, 국물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웃음> 제가 불 올려놓고 까먹고 있어가지고 네, 탈 뻔했어요. <웃음> 아무튼 자 점심 먹고 드디어 렌더링합니다. 끝났어. 영상 업로드 작업 걸어놓고 주말이니까 어, 산책을 갔다와서 저녁먹고 다시 산책하는 저입니다 좋아 할로윈이라고 <웃음> 여기도 공연하고 저쪽에서도 공연하고 저너무에서도 공연하고 <웃음> 슬프네요 자 아, 산책 다녀왔습니다 7, 6 k m 정도 걸었네요 자 오늘 저녁입니다 야채탕 아니고 전복죽 남은거 하나 있어서 이거 처리하려고요 그래서 계란찜이랑 멸치 그리고 건새우 볶음 그리고 아삭이 오이를 제가 사놔가지고 이거 처리하려고요 원래는 그아삭이 고추 된장 무침 하려 했는데 냉장고에 칸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불 자꾸 꺼졌다 따는거는 아 이게 할로윈인데 그래도 어 집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쿠키 제가 진짜 야채탕에 거짓말 안하고 고기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어, 어. 아 어. 5일, 3일 4일치 먹을 거에 고기 600g 넣어놨어요 그럼 나엠방 3으로 나누고 4,3,2 하면은 얼마 안 들어가긴 한다 뭐 아무튼 그래도 좀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아 이게 죽은 이한 작은 한 그릇 안에 조금 더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웃음> 콤프차 어, 90칼로리네 콤프차 나 먹으면서 게임 한번 하도록 사실 좀 있으면 할로윈이어서 네 사실 주말이어서 할로윈 파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키랑 이런 거안 그래도 단백질 쉐이크랑 이런 거 날짜가 거의 다 돼가지고 빨리 처리 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네, 거의 지옥에서 올라온 <웃음> 그런 비주얼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웃음> 사실 이거는 가져가다가 엎어가지고 네, 모양이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어요 지금 원래 한세 덩이 더 나와야 되는데 엎어가지고 남은 거만 모아서 만든 거라 자 이제 저는 무말랭이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일차인가요자 음, <웃음> 오늘 아침입니다 네. 추말이쌈 네, 그리고 건세회볶음 이 어제 만든 무말랭이 마지막 당조림 그리고 김치까지 짜란 성공한 것 같아요 우와 오 폭신폭신해 <웃음> 좋아 좋아 안무 보자 생각보다 괜찮아서 집에 가져갈 거 하나 더 만들고 저는 일요일이니까 어, 산책을 하면서 포켓몬을 좀 잡고 와서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갔다 오는 걸로 <웃음> <웃음> 내년에 저런 거 한번 낚아보고 싶다 뭔가 산책 좀자한 시간 정도 걷기 완료 자 오늘 점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채탕 물말랭이 종각김치, 새우, 멸치볶음 입니다 새우 아, 힘들어 땀나는 거봐 멀리건 오실나게 써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저녁은 늘상 먹던 그대로인데 이제 집에서 엄마한테 김치 달라해서 김치 이렇게 해서 그 먹어보도록 계란을 넣어가지고 약간 계란죽 같은 느낌이 됐는데 음. 컴탑스 왔었어요 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요 며칠 계란 옷 왔다 이거 원래 안 맞던 옷이에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처음 볼, 처음 입는 옷인데 좋아 <웃음> 예 아무튼 네, 제가 요 며칠 빵 만든다고 빵이랑 요 며칠이 아니죠 어제 오늘인데 그 프로틴 쿠키나 네, 그 다음에 계란빵 구름빵이죠? 네, 만든다고 했는데 어 제일 성공적이었던 거는 프로틴 쿠키. 음. 네, 쿠키였어요 키 그래서 집에 가져가니까 아빠가 그거 간식용으로 드시겠다 해서 다음주도 만들어 가야 되나? 일단 나있고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해 재탕 그 6일차입니다 응. 자 오늘 맛있는 아침입니다 새로운 녀석이 추가됐어요 이거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김치를 왜 사서 먹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하다보니까 같이 어떻게든 같이 하자, 하자,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매번 집에 가서 김치 얻어먹는 걸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김치나 얻어먹으면 그러지마 자, 영상 만들었으면 유튜브에 올려야죠. 지금 유튜브 올리고 썸네일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썸네일이 괜찮네요 아침과 점심의 관상이 똑같군요. 맥스 <웃음> 어투공.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어투 보면 반찬은 미리 한, 번 하루간에 딱 준비해놔가지고 하루 쭉 해서 준비해놓고 일주일 정도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야채탕 같은 경우에는 전날이나 아침에 한번 끓여 먹으면은 그냥 3끼 다 먹거든요 이걸로 자끓여나가봅시다 엄마가 버지좀 데려다가 달 해가지고 데려다주고 자 엄마 일정 아, 왔다 갔다 도와드리고 저어같이고 떨어뜨리고 떨어뜨고떨어서고깐어뜨리고다가뜨리하떨어리고어고떨어고 떨어뜨리고 오늘도 하네. 이걸 보네요몇 시냐? 붓기까지 <웃음> 끝내고 왔습니다. 7kg. 오늘 저녁입니다. 양이 많아 보이는데, 세 번에 나눠 먹는 거라, 네. 아침, 점심을 조금 덜 먹었나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헉! 오이 먹으면 다 게임 좀합니다 오늘은 세판 곳 7일차입니다. 자, 오늘은 배추말이 쌈이 아니라 배추가 들어가지 않은 아욱이랑 어, 미나리, 그리고 버섯, 소고기였다가 소고기는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돼지고기 다짐육으로, 예, 네. 게 싸게 팔더라고요. 이제 살짝 귀찮으면 온것 같아요. 배추 사고 말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안 말아지기도 하고, 자 오늘 이거 올라갔는데 말이죠 20일 단식한 거 이제 죽보식한 거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 언제 이번 도다 편집하냐 <웃음> 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무슨 좀만 시간 지나면 또밥 되고 아, 아침과 점심이 힘드네요 아침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밥을 먹고 이제 집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집 정리가 왜 매번 해도 해도 정리할 때생각이 이게 썼던 물건을 제자리 그치, 안 두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 이거 자 애들이랑 게임 좀 하고 이제 골프에서 바로 가봅시다 다음 주에 골프 오늘도 골프에서 파이팅 해봅시다 끝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봅시다. 아,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고 먹어야죠. 네, 저녁을 먹어야죠. 네, 늘상 먹는 그거랑 어 그리고 오이 고추를 제가 원래는 오이 고추 된장 무침을 하려고 했는데 냉장고 꽉 차가지고 그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웃음> 자 그러면 맛있게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치 넣을 거 먹을 거 야채랑 다 넣고 아침에 풀 때는 어? 이렇게 풀면 점심에 점심 저녁까지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점심에도 살짝 조금 덜들는은데 저녁에는 이제 다 비워야지 내일 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그런 게 있네요. 자 오늘은 진짜로 방 자, 내일 먹을 야채탕까지 준비를 하고, 네, 오늘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야채탕 8일차입니다. 네. 치킨 먹고 싶어면좋겠어요 <웃음> 자, 오늘 아침입니다. 뚜렷뚜렷, 뭐 메뉴야? 반찬이야? 뭐.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오늘은 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야채탕이지만, 이제. 다른 해산물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조금씩 넣어서 다양하게자 그러면은 운전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이 있어 가지고 아, 촬영이 있어서 하고 아, 아다 이쁘다 됐습니다 살짝 얼굴이 탄건가? <웃음> 자 이제 빨리가서 편집하고 해야죠 촬영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편한 곳으로 있고요 어, 작업을 해볼까요? 자밥 먹고 영상 작업 좀 하다가 파일 네. 옮기는 작업도 지금 하고 사실 간식으로는 오이만한 게 없긴 한데 아삭이고추도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작업하다가 <웃음> 이마트 당근복 오겠습니다 사실 아, 산책을 해야 되는데 네. 벌써 6천복이게 집에 송장 집에 와서 영상 작업 중입니다 후일차희아침에가야돼요 네. 제똥탕 어 아, 오늘 네. 식사를 해봅시다 오늘 아침입니다 네 어제 한끼를 안먹어가지고 저녁에 먹을 양이 나만...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끝내야 돼넘겨지는게 아직도 하고 있네요. 아, 벌써 점심입니다. 오늘은 야채 양이 조금 줄었어요. 에, 미나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야채 양이 줄고 땅상 작업하고 벌써 저녁. 저녁입니다. 에, 뭐 점심이랑 마찬가지고 대신 이제 저녁 간단하게 오이랑 김치. 로 반찬을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시 리듬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 짜잔 그때 치워. 가서 찍어 먹었던 부서 가지고 오이랑 된장 이렇게 찍어 먹었던. 저녁에 살이 다시 조금 더 올랐네 자 오늘 이거 영상을 다 만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오늘 편판지까지자 오늘 점심입니다 네 오늘 점심 으아 맛있게 맛을 먹어봅시다 아 이게 예. 무조건 9시 무조건 10시에 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아침에 조금 느끼게 나와 이제야겠다 먹고 작업하려고 하는데 여기 빛이 <웃음>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오. 그래서 그냥 지금 꼴프연서 갔다와서 네. 작업을 하는 게자 그래서 인트로 쪽은 만들어 놓고 이동 갔다 와야 될것 같아서 쇼연습을 끝냈습니다 <웃음> 네자 집에서 저녁 먹기 전에 지금 마늘 어제 마늘을 좀 좋아하는 편이군요 근데 마늘 그 뭐죠? 장조림 네. 마늘장아찌를 조금 질려가지고, 뭔가 조금이색다르게 네. 한번 먹어보려고. 자, 오늘 저녁입니다. 네. 마늘, 조림, 이렇게 있고요 야채탕 대신에 오늘은 계란찜을 밥으로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사실, 점심에 어제 남은 것까지 해다 먹었고, 이제 저녁을 새로 해 먹으면은, 또, 좀꼬이더라고요좋습인데 제가 네, 한번, 끓이면은 세번 먹으니까 아침에는 네, 저녁 먹는 게 제일 좋아서 저녁은 간단하게 계란찜. 오늘 토요일이네요.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 만들어놨던 반찬 마늘 마늘 요리라고 해서 칼로리 넣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마 어... 뭐랄까요 이게 간장에 절여 있긴 한데 엄청 짜지는 않고 네, 적당히. 시큼시큼 하면서, 달달하면서, 예. 네. 뭐, 그냥 인터넷에 서떠도는 레시피로 만들어 봤어요. 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다고. 다시마, 먹 다시마. 네? 나쁘지 않아. 약간 오이는 국 먹는 느낌? 네. 작업할 거좀 해놓고. 아직 데이터 받아서 이제 여기 채워야 돼요. 한동안 게임을 잠깐 했는데, 이제 빛이 또 너무 들어와서. 네, 역광 지른거 봐 그래서 몇번 하고 네, 이제 전. 점... 자 오늘 점심입니다 네, 아침이랑 메뉴가 똑같아질 것 같아서 김치만 열무김치로 바꿔왔어요 음흠. 항상 수정작업이 있어서 네, 수정작업 좀 해야 되고요 하면서 게임 좀 하다가 네. 음. 프로틴쿠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 들어간 거는 밀가루 대신에 음. 아몬드가루 들어갔고요 그리고, 프로틴,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타먹는 네, 거. 그거 넣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작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 네, 차갑게 해서 눌러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쿠키가 바삭해야 되는데, 뭔가 묘하게, 어. 딱딱, 딱딱하진 않아요. 살짝, 뭐랄까, 폭신한? 이, 약간 좀 층이 있어? 이게 계란을 흰자 말고 그냥 노른자만 넣었어야 되는데 계란 그냥 흰자랑 다 섞어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려워 고 베이킹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아, 저녁을 먹어봅시다. 에, 낮이랑 반찬은 똑같고요 김 만드는 거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예, 시키고 있고.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따가 또 이마트 슬쩍 가서 네, 며칠 집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놀았죠. 에, 다시 살이 붙는 것 같아서 골프에서 좀 하고. 올갑온다 쿠키는 만든 거. 예, 네. 동생들. 내가 응. 아, 뭐 먹어볼라고 아니 응. 이걸 먹어도 될까? 로티드 도넛이에요. 동생이 사온 건데. 아! 사온 건데. 예. 네. 아 이거 먹으면 살 미친 듯이 쓸것 같은데 한 입만 먹어야겠다. 안 먹는다 선택지는 없었나 봐. 왔는데 아프었는데... <웃음> 소리할 집에 와서 정리하고 어 아, 주말이니까 아, 그래 이번주 거의 망한 거 같긴 해요 <웃음> 저 같이 게임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